오늘은 해파랑길 경주구간 10코스인 정자항에서 나해변까지 갔습니다 울산 정자항을 출발해서요 정자해변, 강동해변, 신명해변을 지나 울산과 경주 경계인 지형교차로 부근을 지나 경주, 관성해변 수렴해변, 하서해변, 읍천항을 거쳐 나해변에 이르는 1 4 1 k m 의 십코스는 멍돌해변과 강동항, 읍천해안, 주상절리가 재묘하게 어우러진 해안장관에 적용을 이루는 코스입니다 엄청 기네요 이렇게 즐기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<웃음> 있고 버스 종류장지아하는데요한마에 앞에는 개인날식 대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동 화암 주상절리인데요 네, 제주도나 무등산 등 대부분의 주상절리가 수지로 서 있는 입상 주상절리인데 반해 이곳의 주상절리는 누워있는 형태의 와상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좁게 잘 마르겠네요. 자, 이제 4초로 하셔야 됩니다. 아카시아 것도 좀 부탁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우성 같은데 지금 옷을 다 덮여놨어요 이거. 네, 우측 사랑의 열쇠 네, 모형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들어. I don't know. 건절할 박자로 되어 보이고 있습니다.